옆들은 차려가고 있어 <목소리> 어, 오병원 PPL 한번 해주고, 더 벤티 PPL도 한번 해주고. 커피 한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you